이, 이 잎이 두껍고, 네. 잎도 지금 어느 정도 다 뜻하게 크나시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야, 잎이 반짝반짝하네. 네. 꽃도 네. 좀 강하게 크게 크잖아요. 아, 꽃도 좀 크다. 이제 얘 배가 굵으니까 꽃도 크나오고 오. <웃음> 이, 이숲이 넘겠다. 거기 숲이 넘어요? <웃음> 예, 네, 보여. <웃음> 색깔도잘 나오고, 가일도 아. 커지고. 저도 아주 게다가 알바지만은 네. 한 내가 살림보다 한 50% 이상 들어오는 건데요. 아 50% 가더나온다고요 네. 예, 어. 예. 아 그거예요? 예. 꽃잘 나오고 열매 크지고 하는 이거를. 네, 저는 부산에 한 딸기 농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농장은 꽃이 잘 나오고. 열매가 커지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꽃이 잘 나오고 열매가 커지는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어떻게 작황이? 어게 작황이 제 내가 하고는 최고로 좋은 거던데요. 어, 우리 최고 좋은 거예요? 예. 6년 만에. 예. 뭘 보면 좋다는 거 알아요? 이게 지금 잎하고 꽃대가 나오는 게 꽃이 강하게 억수로 많이 나잖아요 그전에는 꽃이 안, 안 나왔어요? 꽃은 적게 나왔죠 예전에는 꽃이 예전에는 몇 꽃이 개나 나왔어요? 그걸 몇 개나 생각보지는 않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 너무 많잖아요 꽃도 네. 좀 강하게 크게 크잖아요 아 꽃도 지금 크다 이제 이 때가 굵으니까 꽃도 크게 나오고 와이 꽃이 <웃음> 엄청 나네 <웃음> 왜 이렇게요 이게 꽃이 꽃이 많죠 대충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일 다섯 개 열다섯 개네 아까 그만 추리 붙잖아요도 아, 그래도 열다섯 가 있어요 이 꽃이, 꽃이 많아, 많아 많이 나면 따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은 과일이 잘잖아요 그래서 뭐좀더 측을 네? 해줘야 한 이런 게 측을 해줘야 나무지가 커지니까이 <웃음> 수분 넘겠다 거기 수분 넣어요 얘네 모요 예,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따줘야 돼요? 이거 이런 거는 꽃피는 거는 다 따줘야 돼. 지금 이순도 안 오가니까 다지는 이걸다 채우면 안 하니까 좀 일이 많죠. 아, 그걸서따야 되는 거 일일이 예, 예 따줘야죠. 꽃 따는 게 일이 많아요. 꽃이 너무 많이 나왔어. 꽃한번 때가 강하게 나와서 크게 나잖아요. 아, 굵게 나오는가? 예, 크게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이 빛깔도 좋아지고 빛깔 잘 나오고, 또잎 빛깔도 잘 나오고, 아. 일도커지고 야, 아, 지금 방금 딴 딸기. 예. 이야. 잠 다시 보세요. 정말 싱싱해 보이는데. <웃음> 맛은 어떠지? 예, 다시 보세요. <웃음> 오. 말려. <맛있죠>? 너무 맛있네. <웃음> 야, 진짜. 속이 꽉 찼고. 예. 단맛, 새콤달콤 맛이 아주 그냥. 예. 예. 끝내주네요. 아, 진짜 꽃이 다르고. 예. 열매야 커지고. 커지고. 아, 그게 진짜. 정답이네. 예, 잎이, 잎이 너무 좋은 게. 자, 빛이 나잖아요, 바닥바이야 아, 빛이 난다? 네, 빛이 나잖아요, 지금. 음. 어. 이, 이, 이, 잎이 두껍고. 네. 잎도 지금 어느 정도 다 뜻하게 커지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이 빛이 반짝반짝하네. 네. 원래부터 이렇게, 그, 딸기가, 딸기가 좋았어요? 아니죠. 그럼 뭐, 비법이 있어요, 비법? 비법은 여기, 오게, 사실은 기 전에. 네. 염분 제거한다고, 그, 뭐. 아, 그거예요 예, 꽃잘 나오고, 열매 커지고 하는 이거를. 아, 아 이름이 꽃잘 나오고 열매 커지고구나. 아, 예. <웃음> 이, 우리가 야외 재배는, 신기 전에, 사실은 이거 소독하는 게참 중요해요. 소독이요? 예, 소독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류 이가 많아. 어. 그래서 이걸 하니까, 염소, 상여도 좀 완전히 좀 많이 줄고 정말로 어는 내가 이 하고 제일 좋은 해가 됐어요. 제일 간추로 했지만 정말로 이게 저어기는 죽는 것도 적고 정말로 이 잎도 가게 나오고 네. 크라운도 너무 커져서 꽃이 은수 많이 나와요. 아, 지금 몇화방이죠요 지금 이화 방이고 이화 2화방 방나와요 이화 방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화 방입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이화 방이 다시 나오잖아요. 아, 이화 방 나오는 거요? 예 아. 아 튼실해 보이는데? 정말 이 크라운이 크다 보니까 정말 튼실하게 나와요 아이 크라운이 크다, 크다 보니까 예이 네. 화방 그리고 그게 이 화방 근데 웬만하면은 이 화방에 이 수확하고 난 뒤에 데얘이 화방 나오는데 얘 하면 좀 빨리 나오죠 아이 화방도 좀 빨리 나오는 거네요 예 네, 빨리, 아, 빨리, 네, 빨리 나오죠 이걸 언제 어떻게 쓰셨어요? 간주 그 얘기를 신기 전에 이걸 소독을 한번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간주로 매일 들어가요 아, 매일? 그래서 가 매일. 매일. 들어가요.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가니까 이렇게 시일이 크네요 어. 이이 꽃자루구 꽃자루구 매일. 커지고 매일. 매일. 매 매일. 매수매는농일들한테한 매일. 해일 매일. 아, 이걸 정말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진는닭노사를한 6년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몰라갖고 많이 죽었어요. 아. 그런데 이걸 하니까, 정말로 죽는 기가 없고, 어. 죽는 기가 거의 없지요. 한 뭐, 한 5%도 안 되겠는데, 죽는 건, 지금 뭐, 어다고할거 거지 말고, 저 있는데요. 음. 그 죽는 기계 없었고, 잎도 강하게 나고, 특히 크라우드가 크다 보니까, 꽃대가 강하게 나오니까, 꽃도 많이 나오고, 음, 음 너무 시, 어, 실하게 나오니까 그게 좋대요. 그럼... 이거, 쓰고 나서 지금, 작년 1화방보다 소득이 얼마나 높았으신 거예요? 소득은 아주 계산을 알바지만은 네. 한, 내가 작년보다한 50% 이상 들어나는 건데요. 아, 50%가 더 나온다고요? 어 작년에 100만원 벌었다 그러면 150만원을 버신 거네? 그렇죠. 아. 그, 꽃자르고 열매 커지고가, 네. 어떤 성분입니까?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동물성 아미노산에, 어, 그, 휴믹산하고 펄빅산, 그리고 어, 일부 미네랄 이런 것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어, 우리가 효소 발효액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 조금 효소를 발효를 시킨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입자나 이런 게 작아져서 식물들이 그만큼 흡수하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꽃대에 나오기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꽃대에 들어가게 시 되면은 어, 쇼트하는 그 힘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다 보니까 꽃대 줄기도 굵어주고, 음. 그래서 힘이 있으면 아무래도 꽃 폈을 때 유지해 나가는 힘이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양분이 흡수나 이런 것도 잘 되기 때문에 가일 쪽으로 갈수 있는 양분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가일이 커지는 겁니다. 음. 꽃 자르고 열매를 키우는 쪽에 타이틀을 갖추다 보니까 음. 오히려 그 뭐, 제품 특성상 오.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아예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아 꽃자라고 열매 커지고? 네. 그럼 이게 그이 딸기에만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디에 뭐, 좋은 건가요? 뭐 토마토라든가 그 다음에 오이, 참외 음. 이런 가채료 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다 활용이 됩니다. 이 10리터인데? 네. 네 10리터. 10리터인데 이거 어떻게 어,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어... 저희가 농사 짓는 방법들이 토경에 짓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배드시설에서 짓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고설 요렇게 시설을 해서 하는 쪽이 많은데 양액통에 A, B, C, d 통에 있는데 두 가지에요. 요 같은 경우는 D통에 보통 일반들 영양제 들어가는 D통에 넣어서 같이 들어가는 형태들이 많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B통에 질소 들어가는 B통에 같이 넣어서 뭐 꾸준히 비료하고 같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쓸수있나 이렇게 한번 쓸수 있어요. 그, 양액 1톤짜리 해가지고, 저희들이두 통에서 석통 정도 이렇게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양액 쓰는 게 보통 많이 쓰, 자, 많이 들어가는 쪽에는 한 20일 정도 해가지고, 양액들을 쓰십니다. 그럼 거래에 넣어서 같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양액. 음. 그럼 비통에 네. 1L를 넣으면? 네. 20일 정도 쓸수 있다? 그 정도. 아. Here we go! i m s e you n e t